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원장님? 오늘은 미러볼 사러 간다, 미러볼. 미러볼은 뭐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 유림상에. 왜 네. 많이 짧으니까 당황스러? 길게 해봐. <웃음> 멘트는 길게지. <해야지. 웃음> 강남구에 지금 확진 환자가 4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4시쯤에 이제 동선이나 이런 걸 발표한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네 그래도 일본처럼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방역하는 거 보면 은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방역 철저하게 역학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는데 그러더라고 세금 풀어서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 이제 월세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오늘 내로 발표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그 바로 밑에 댓글에 세금으로 또 자기네들이 생색낸다 이런 식으로 또 해놨더라고 임차인들이 음. 월세를 음. 내려주면 은 거기에 대한 반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게 확정은안 났는데 확장이 났나 안 났나 모르겠네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그거 확정 나면은 도움 많이 될거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지 세금을 잃을 때 쓰는 거지 세금은 너무 막 이렇게 떠들어 대니까 물론 지금 막 확진자가 번지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예전부터 이런 일만 있으면 계속 방송에서 반대쪽으로 떠들어 대니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영업자의 최대의 적은 사실은 언론이야 진짜 뭔말 있으면 얘네들이 다 죽여버리잖아 옛날에 그 카스테라 아대형 카스테라 또, 맞아 뭐 똑같은 거야 언론이 죽인 거야 야 지금 진짜 제 가게도 거의 한 80% 90%는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야,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영세장애 없다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돈 없고 해줄 때그한달 월세 낼거 생각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상상 이상이에요 애들 인건비 줄식이 되거나 아니면 월세 낼식이 되거나 식자재 그 비용 줄식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거 어떻게 줘야 될까 진짜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다 받고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서로 이런 상황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때문에 정치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외부의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자제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제가 볼 때는 진짜 악기들입니다. 너무해요 장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안 힘들었나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인이 뵌것 같아서 이제 뭐 무덤덤 하기도 해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겠죠 그런 와중에도 일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찌로 쪽에 가서 유림상에 분위기에 맞게끔 돌아갈 수 있는 미러볼 하나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제가 막 주절주절 화가 나서 떠들었네요 아유, 우리 안티피디가 편집을 열심히 할 거니까 <웃음> 이 와중에 또 안티피디는 또 어디 놀러 갔답니다 편집하겠지? <웃음> 어편집해왜 <편집회는> 부러워? <웃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웃음> <가지> 말라고. <웃음> 야이저좀 위험하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갑니다 야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 지나면 차가 없어 이렇게? 아니 운동이라도 가고 싶은데 헬스장도 다 폐쇄를 해가지고 <웃음>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아, 구독자 여러분 어. 논장이 운동도 못하고 또 손님도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 저만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전 국민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면 젊은 애들 많이 모으는 강남역도 사람이 있을까? 이따가 가서 한번 밖에 돌아보고 응. 강남역은 손님이 얼마나 있나 원래는 젊은 친구들은 개의치 않고 거의 술을 많이 먹는데 이따가 저녁에 한번 밖에 돌아보겠습니다 어떤지 근데 차에서 안 데리고 돌아갈게요 저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그전에 이제 알바천국에 광고를 내놨었는데 워낙 사람이 안 뽑혀서 지금 문의가 엄청 들어와요 완전히 이제 망하는 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뭐다 마감했다 하고 안 뽑고 있는데 있는 친구들도 눈치를 많이 봐요 저희 직원들이 왜냐 손님이 없으니까 직원들도 손님 없는데 월급 받아가기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은 제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개의치 않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몇달안 돼서 이렇게 손님이 없어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요거 빌미삼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말하는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직원들은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들 절대 저는 안 내보냅니다. 오늘도 잘매개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그 특수조명으로 가야 되지? 어, 특수조명.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이쯤에. 미래조명 예, 좀... 음, 저기 있더라. 있을 거야 저기. 그럼 여기 응. 차를 세우고. 어.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뿅 원래 금토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도 사람이 몰리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뭐 굳이 차에서 내리지는 않더라도 길거리에 이제 차량 움직임이나 유동인구들이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지금 한 5시쯤 된 상황이고 좀 일찍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 5시 정도 됐으면 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차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궁금하네요 아 저기 제일기획서부터가 이제 초입이지 그렇지 제일기획부터가 초입이지 비도 오고 금요일인데 날씨는 지금 현재 이제 기온이 한 6도 6도 정도 되는 상황이고 제일 기획 쪽인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막혀야 되거든 금요일 한 5시, 6시쯤 되면 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는 근데 원래 지금 이태원이 많이 죽었어 원래 여기가 완전히 주말 장사밖에 안 되는 상황에다가 요즘에는 주말 장사도 힘들어 그래도 월세는 건물주들이 안 내리고 있답니다 근데 건물주도 입장에서도 월세 내리면 건물가이 떨어져 버리니까 참 그것도 좀 그렇긴 해요 건물 가격이 100억이었다가 월세 내려주면 막 70억 이렇게 되버리면막 30억 손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도 한것 같고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한것 같기도 하고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차가 없어요 거의 원래 여기서부터 막혀야 되거든 그렇지 어. 지금 다 공실이야 여기 옆에 여기도 공실! 저기도 공실! 여긴 아예 건물이 이제 새로 짓네 아 맞다 여기가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건물들을 새로 많이 지어요 건물들을 많이 판다는 얘기죠 팔고 이제 여기도 앞에서 보면 은 새로 짓고 있거든요 아 진짜 저거 털었네? 아, 바로 옆에도 그렇고 옆쪽에도 봐봐 옆쪽에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거야 음... 어우 진짜 그러네 지금 다 팔고 나갔다는 거야 벌써 그 전에 이제 건물주들이 다 팔고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좋을 때 빨리 팔고 나간 거지 눈치 빠른 사람들이네 <웃음> 그러네 진짜 한 사람들 참 눈치 빨라 대단해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 유동인구도 없는 거야 예. 5 시쯤 되면 이제 서서 이제 분비 시작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근데? 아니야. 원래 보통 금요일 날5시면 사람들 벌써 많아 여기 원래. 금요일이지만 이 시국에 비까지 오고 자영업자들 힘들다. <웃음> 지금 여기 완전히 다 없었네. 우와중간 건물 빼고 이 건물도 딴, 딴 건물이거든. 어. 이것도 팔렸다는 아, 진짜 얘기야. 진 그러네. 야, 건물을 다 팔아 버렸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정리 단 길로 한번 가고. 볼 야, 근데 진짜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지.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리 단 길은 아예 그, 그 전부터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다 공실이야. 여기도 다 공실이었는데 뭐 국밥집, 뭐 호차. 엄장아찜 또다시 다 들어왔어 여기 지금 싹다 바뀐 거야 지금 옆에 근데 다시 들어오긴 해또 들어오고 있고 원래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 싹 없어졌어 싹 나이의 점포 얻어지면 가면 안 돼. 근데 비싸지. 비싼 걸 떠나서 여기가 오리지널 하루는 다니겠 여기서 장사해서 버티는 데가 한 군데 있어. 근데... 옛날 이제 그저저 저저 미국식 바베큐집인데 저 집만 살아남는 거야 대단한 집이야.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외국애들이 많이 가더라고 자 강남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역에는 또 학, 학원들이 있으니까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지금 친구들 꽤 많겠지 이 완쪽 목적으로 한번 가봐야지 원래 이 시간이면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웃음> 그건널목을 지날 수가 없기 꼭 사람들이 움직이는 야 여기가 메인거인데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시간대. 여기는 회사원들이 아니라 학생들이니까.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어. 사람 없다 어여. 커피숍에도 사람이 없어? 강남역 시간이면 아마 금요일이라서 바글바글 할텐데 다 영향이 있다는 거지 온 나라가 지금 조용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역 상황을 저희가 촬영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구는 아예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가 격리를 스스로 다 하고 있어서 대구 사람들이 또 뭉칠 때는 엄청 잘묻쳐요 아마 본인도 스스로 다 자가 격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나 혼자만 힘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이니까 나 혼자만 힘들다고 탓하지 마시고 너무 지주고 있지 마시고 지금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은 잠잠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영업자분들 정말 제가 파이팅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